아이가 심체가... 심세가. 오이. 시아나 손이 덜어갖고 괜찮아, 괜찮아. 아니야, 입은 뭐, 손못 씻을 것 같아, 오늘. 손못 씻을 것 같아,